요즘에 조금 힘든가? 이 친구가? 맞아요. 요즘에 조금 힘들어요. 요즘에다 말로 마상? 그 느낌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뭔가 단체로 있는 사람인데? 몸으로 많이 움직여야 될것 같은 사람이잖아. 발로 막 이렇게 해. 가방 좋은 가 있을 근데 내가 봤었을 때는 또... 안녕하세요. 숨사주 카페 베호입니다 안녕하신다, 연희이 계십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아,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더 있고 싶어서 솔직히 막 비가 와서 비행기가 안 떴으면 좋겠구만. 네, 잘 다녀왔어요. 뭐가 제일 기억이 남나요? 아, 거기서 마사지 받았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남네. 그리고 화이트 비치. 오늘도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 네. 요거는 음, 현재 거고 다가오는 에너지가 어떨지. 이 친구가 에너지가 약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인데 어 맞아요 요즘에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카드에서 이제 현재를 봤을 때그 기운이 있어요 되게 밝고 막 이런데 지금 에너지가 이게 축 처져있고 가라앉고 우울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의 카드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4주 8자에서도 에너지가 바뀌는 시기가 있어요 딱 맞닥뜨린 거예요 이제 생일달 지나고 조금 더 바뀔 거예요 그거를 잘 뛰어넘으면 좀 밝게 다시 이제 움직이는 거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더 우울할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는 에너지? 봅시다, 이 사람의. 요, 요즘에 대 말로 마상? 그 느낌이에요. 어떤 거에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지? 근데 주변 사람들. 대체적으로 이런 카드가 나오면 가족, 주변 뭐 이런 느낌인데 가족보다는 주변의 느낌? 어, 상처가 많은데 지금? 이 사람은 몸으로 많이 움직여야 될것 같은 사람이잖아 내 몸으로 풀어서 그걸 내 평생 업으로 삼아서 가야 될것 같은 사람 뭔가 인지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사람 모를 것 같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남자 되게 활동적이라고 해야겠지? 몸을 계속 계속 쉬지 않고 굴리는 사람인데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뭔가가 인지도가 있는데 해외에서도 뭔가 되게 많이 알려질 것 같은 사람 있잖아 되게 유명하고 재주가 능하다고 라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돈 걱정 안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부단히 노력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을 것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많이 힘들다고 라 하는 건못 느껴보겠고 앞으로 더 승승 잘고 할것 같은 남자 응. 되게 시대를 잘 만날 것 같은 사람이야 잘 만난 것 같은 사람이야 이 응. 그 사람 선생님 말씀대로 응. 진짜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건지 뭐가 있을 것 같아 사랑과 관심을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많이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또내 사람으로 두는 여자, 그러니까 연애겠지? 또잘 되는 사람 이 음. 사람은 님 말씀대로 음. 진짜 유명한 사람이네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몸을 움직여 실세 없이 맞아요. 뭔가를 계속 이렇게, 이렇게 발로 막 해.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걸로 현직에서 자기가 안 하더라도 뭔가 나중에 내가 가르키는 걸로 그래서 뭔가 내 나의 밑을 갈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그런 제자 양성 같은 어, 그런 것도 괜찮다 어, 나중에 봤었을 때 그래서 뭔가 우러러볼 것 같아 이 사람 이 사람이 좀잘극복할런지가 궁금하겠네요 어떻게 하면 극복할지? 조금 시간이 갈것 같은데 바로 해결되는 듯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조금 큰것 같아 이런 기운이 돌 때는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이상은 지나야 되고 1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 에너지 아직까지는 좀 밝은 기운이 조금 더 있다 오겠어 이럴 때는 제가 가끔 하는 말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라 이 친구가 음.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매체에 나와서 뭔가 좀 화를 내고 뭔가 음.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아 처음으로 음. 갑자기 왜 그랬는지. 음, 아까랑 똑같은 카드 또 나왔죠? 내가 아까 마상 입었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밝은 에너지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주목받고 뭐하고. 올해 들어서부터 원하는 대로 안 풀린 듯한 느낌이에요. 뜻대로 잘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 이때가 지나가면 또 원래 성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음. 지금의 에너지로 봤을 때는, 음. 아, 사람들이 많이 뭐라고 하는 듯한, 그래서 조금 오래 갈것 같아. 그러면은, 음. 시간만이 해결인 건가요? 뭐, 다시 죽었다, 태어날 순 없잖아.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순 없잖아. 응, 음. 음, 시간이 해결해줘야지. 근데 그, 그동안은 본인이 자숙해야 된다는 느낌? 우리가 그렇잖아요. 100번 잘해도 한번 실수하면 욕바가지로 얻어먹듯이 원래 사람 자체는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아서 이때가 지나가면 또 원래 페이스를 찾을 것 같아요 찾아야 예전에 그때가 다시 오지 슬럼프가, 슬럼프가 왔어요 주위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건가요? 아니면 본인 탓일까요? 슬럼프가... 근데 이제 극복하는 방식들이 다른 거지 근데 이 친구는 본인 탓. 주변만 탓할 거는 아니에요. 본인이 약간. 때가 된 거야. 우리도 왜 일하다 보면 슬럼프 올 때가 있잖아. 아무리 잘 나가도. 이 생활이 조금 지겹고 변화주고 싶고 막 이런 때가 와서 그지. 주변 뭐라고할건 없지? 본인한테도 문제는 있는 거니까? 본인이 안 풀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 이 사람은 그러려고 한 행동이 아닌데 그거를 오해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을 거야. 대신에 명예나 이런 것은 올렸다고 한다면 관계가 조금 이 사람은 호불호가 나뉠 수가 있어. 같 뭔가 활동하는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뭔가 단체로 있는 사람인데 맞아, 단체로 어 그렇게 해서 움직이 되는 사람이라서 인간관계 관계가 조금 지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사람 안에서도 어. 뭔가 문제가 어. 좀 생겨서 어. 본인도 뭔가 좀 지친 어. 상황이라는 그리고 말씀. 이 사람은 반드시 내가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얘기할 때는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일에 있어서는 명분이 확실해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안 맞았다거나 그래서 뭔가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이 나왔다거나 가될수 있어 근데 이사람이 성격이 없지는 않아 건들지 않으면 유한 건 맞는데 뭔가가 계속 계속 내가 뭔가를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게 뭔가 거슬렸다 그러면 말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땐 보이는 게 없는 사람 근데 나는 올해가 조금 많이 고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올해가 몇달안 남았잖아 가면서 다시 서서히 자기 페이스를 찾아가는 것처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열정이 뿜하고 내 마음이 그걸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고 누군가 강요해서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왜냐면 이 사람은 고집이 굉장히 센 편이야 FM처럼 단계단계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사람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마음이 안 좋을 수 있겠다. 근데 이것도 한참 됐는데 뭔가 그때 한참에 있었을 때그 전에 쓰는 그걸 느낄 정력의 결을이 없었나봐. 이게 계속 묵혀왔던 거가 빵빵빵 터지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 조심해야 할거없을까요 응. 하나 볼까. 조심해야 될 거. 음. 아직도 조금 화살, 꽂히는 화살. 그러니까 어떤, 또 말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아직은 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마상 당할 일이 조금 더 있겠다. 잘 극복하고 나면 원래 이게 이제 78장 중에 제일 좋은 카드. 자기 원래 그 느낌대로 다시 그때가 온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봐라 라고 하고 싶은데요. 하반기에 이 사람이 응. 뭔가 큰 일을 응. 앞두고 있는데 그 응. 잘 좋은 결과가 있을 음. 수 있고 하반기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게 나, 나온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었 때는 또 하반기에 뭐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아 자기 관리가 정말 되게 잘해야 되고 또 그런 거에 서 철저한 사람이야 아니야 이 사람은 앞으로도 더잘돼더 유지가 되고 더잘돼 못한 게 요것걸? 더 올라가기는 응. 쉽지 응. 않은데 지금도 않겠는데. 많이 올라왔어 네. 지금도 그만큼은 됐다 뭐 사람들 주변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또 다를 수가 있잖아 어, 내가 목표로 한건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사람 그것까지 찍어야 되는 사람 음. 어, 이건 누군지 음. 말씀드릴게요 음. 축구 선수 손흥민아 음. 진짜 자기 관리가 정말 맘도 안 되게 철저한 사람이에요 작년에 엄청 잘했어요 지금 골이 없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부진하나 해가지고? 응. 아 슬럼프 맞아요. 왜냐면 기운이 돌 때가 있거든요. 다운되는 에너지는 조금 됐는데 그래도 잘 극복한 거예요, 사실. 따로 이유가 있는 거지. 답답한 것도 맞고. 이번에 그 손흥민 씨그 팀에.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뭔가 안만다고 아... 싶은 거였요 그... 팀을 위해서는 어떻게 조화롭게 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잖아 그런 거가 뭔가 원만해지려면 조금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이나 다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감성을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하겠다라고 보여 풀릴 수는 있겠죠? 풀릴 수는 있지 근데 에휴... 생각보다 게 쿨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언제 좀 아물까요 그러면 그 상처가 언제까지 갈지 네. 아까는 제가 아까 얘기는 한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하 응? 하시긴 하셨는데. 음. 응. 응. 딱 봐도 우울해 보이죠. 이 사람이 지금 슬럼프에서 지금 빨리 못 빠져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음. 그게 응. 올해까지 갈지가 다들 궁금해 할 거예요, 월드컵 아직까진 조금 남았어요 이걸 뭐 뭘좀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웃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든가 뭐. 아. 기독, 종교가 뭔지 모르니까 나는 그 사람이 그래요, 응. 그래 보이네요 그러고 나면 좀 나을 런지 응. 응. 그러고 나면 조금 조금씩 한 번에는 예전처럼 그게 좀안돼 보이고 한 단계 한 단계씩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응. 그니까 월드컵까지는 조금 마음을 내려놔야 될 듯. 어, 응. 뭐, 응. 뒤에서 모를 딴거 하지 않는 이상. 조금 처음에 뛸 때는 뭔가가 뭔가가 부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자기 페이스를 찾을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뭔가 피해를 끼치는 거못 견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찾지 않을까 싶어 자기의 그거를. 응. 팁을 옮긴다는 그런 어. 이동 사정. 응. 있을 수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왜냐면, 이렇게 기운이 돌을 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음, 봅시다. 소속사가 바뀔까요? 음, 소속사가 바뀌면서 긍정적인 손해도 들어오겠다. 돈이 나간다는 것처럼 보이니까. 바뀔 수 있겠어요? 좀 오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빠르면, 빠르면 6개월, 뭐 늦으면 뭐. 1년에서 2년이니까, 음. 음, 그럴 수 있겠는데? 이동수는 아까 봤어, 응, 있어.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음, 응. 뭔가가 옮기는 거,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있어. 언제까지 타클래스 위치를 유지할까요? 이 친구는 아직은 은퇴하기 좀 아깝죠. 아까 보니까 다시 예전처럼 올라갈 일남 없다고는 하니까, 음. 음. 뭐 3, 3, 4년은 조금 더할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누군가를 가리키는 일을 할것 같아. 지도자를 해도 잘할 것 같은? 아버지가 엄청나게 강력을 심하게 했어요. 응. 그것만큼 본인도... 아 그렇...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웃음> 결이, 결이 달라. 결이, 다른 어, 아, 결이 달라서 이 사람, 이 사람 스타일대로. 앞으로 더뭐 5년까지는 거기에 더 있을 것 같은? 철저하고 아직 재주가 있고 이 이상 누가 이 자리를 대신해?